홍원니 오늘은 원정 운동을 갑니다. 어디로? 누구랑? 오늘은 남자 선수가 아닌 여자 선수. 여자 선수 부티니 선수. 예전에 제가 머슬매니아 첫 대회 나갔을 때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어, 2009년도 첫 대회 머슬매니아 첫 대회 때 저는 피트니스 모델을 우승을 했고 장유진이라는 이 선수가 1회 머슬매니아 비키니 우승자입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도 이제 운동을 배우고 이렇게 시합을 나갔었는데 1회 대회 우승하고 그 다음 년도도 그렇고 성적이 머슬매니아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뒀었고요. 지금은 선수 활동을 하지는 않고 각 대회마다 심사를 많이 하고 후서 예전에서 학생들을 운동하는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 선수와 함께 하체를 힙업을 하는 하체를 하겠습니다. 가시죠. 장유진 선수를 만나러 휘트니스에 왔습니다. 입구를 꺾고 들어온 것 같아. 제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 입구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어 거기 있었구나. <웃음> 장희진 선수 <웃음> 여기 좀 찾기 힘들었죠? 어. 올라오다가 아니, 좀... 에스컬레이터 두번 타고 <웃음>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어. 원래 뭐해? 요즘에? 어, 오늘 똑같죠 스쿼트 하고 에어프레스 응. 똑같 맨날 그 똑같이만 너 같이 힙, 되는 거야? 힙운동 힙운동 할때 밴드로서 하는 거나 아니면 여기다 올리고 힙브릿지하거나 내가,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해도 되는데 음. 나는 너가 요즘에 하는, 그여 여성들이 더 하는 그 힙, 허벅지 있잖아요. 음. 요즘에 그걸 내가 쫓아하면서 내가 또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주고, 조치해, 조치해. 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되게 소수의 여성 구독자가 있어. 완전 소수의한명 음. 되지 않는. 그게 딱 나와요? 여자인지 남자 있는지? 몰라. 모르는데, 하여 없어. 댓글도 없고. 어,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많네 택... 어, 거의, 그러게. 응. 응. 여자한테 인기가 많을 때. 그래, 그래서, 어, 네. 아무튼, 여자들이 나중에 또 이제 검색해서 볼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여자들 하는 루틴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도 힙좀 커져야지. 오빠? 남자는 힙이지. 오빠는 <웃음> 크잖아. <웃음> 아니야, 더 커져야 돼. 일단, 그러면은, 여기 가서, 어, 워밍업 하고 하면서 한번. <목소리> <목소리> 거실 운동을 끝내고 이제 맨몸으로 맨몸으로 하는 좀더 조용한 곳에서 시합을 하겠습니다. 누가 많이 하 시합을. 누가 많이 <웃음> 하하 시합을. 이번에 운동할 종목은 와이드 스쿼트에서 점프를 같이 해서 와이드 스쿼트 점핑이라고 해야 되나? 동작을 한번 먼저 이런거 하다가 아 이게 보는 사람도 별로 안 힘들어 보인다 여러분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앉을 때좀 천천히 앉아야 되고 그냥 막 속도만 내고 숨마 많이 하려고 하면은 무릎 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 주변에 근육이 많이 발달돼서이쁜 허벅지나 15 어깨 운동이 별로 안될수 있습니다 이게 고립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안 힘들지 힘들게 더다치기도잘 어, 되지 숨을 다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데 이렇게 천천히 응. 쿵 떨어지지도 않고 천천히 앉아줘야 돼요 그리고 앉을 때는 힙이 약간 지금 빠지는 느낌으로 발베귀라 진짜 밑에서 공연을 운동을 하고 어, 하니까 했죠. 펌핑이 더잘 돼요. 그게 어른지 네. 알아? 일단은 내가 힙이나 타겟 스트에서 펌핑에 피가 몰리잖아. 그럼 그 인지가 잘 돼. 맞아. 그럼 다른 운동에도 거기가 잘 들어가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했어도 음. 그럼 반대로 다른 곳도 또잘안될 확률도 자, 잘 3세트째 이번에 30개면 총 100개. 퍼스팅. 자. 영상 보면서 다 섹시한 포즈로 따라해 주세요. 자. 지력에서 혼자이 보이신 게 그리고 남자가 저, <혼자> <웃음> 어, 저 <혼자> <웃음> 남자가 어, 여자는 <웃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웃음> <나>. 섹시한 포옹이 <웃음> <호흡기>. 굉장히 중요해죠 <웃음> 섹시한데? 섹시한 섹시한 운동이래요. <웃음> 섹시한, <포즈로, 웃음> 섹시한 포즈로 운동을 여러분들 <웃음> 어, 배를 내리면 안 됩니다. 배을 내리면 안됩 배를, 아니 을 줘야 돼요. 시를 꽉. 리면안간이들게 나와야 힘이 안 음, 되더라구요. 끝까지 힘을 주는 느낌으로 자. 내려가서 그려 달라는 게 아니고 쭉힘을 뒤로 빼는 느낌 바로 어깨잘 벌리고 무릎 시켜주고 나는 진짜 아야 딱 10년 전에 저희가 머스맨이야 한국 첫 번째 챔피언들입니다. 챔피언들 같이 챔피언. 사, 찍은 사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 같이, 찍은 거? <웃음> 그때는 이제 피트니스라는 게 아직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에 비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 약했어요. 근육도 그러고 좀더 전문화된 포징이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좀더 지금 보면 좀 촌스럽지? 남자들이 드시는 시간, 유튜브의 아. 홍은 유튜브의첫 번째 여자 선수. 아, 진짜 첫 번째요? 첫번째첫 번째. 아, 건다 아, 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 아주 좋은 댓글에 또 소환해주세요. 나오면은 또 나오는 거고, 소환해주세요. 하나도 안나오면 <웃음> 끝이야, 아닐까. <않을까>. 인기있습니다. <웃음> 아, 다음번에는, 치는 걸더 키워가서, 장규진 선수와 다른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타 들어가서 장규진 선수의 필상과 멋진 모습도 한번 보시고. 서운하고 한... 영상이 어... 다를까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걱정인데? 뽀샤 <웃음> 언제나 여기만. 뽀샤 시작해? 뽀샤 언제나 여기만. 뽀샤 아, 시작해? <웃음> 아무튼 지금까지 장규진 선수와 하체와 힙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좀 너무 중간에 힘들어 했었는데. <웃음> 여러분들과 똑같이 오늘 루틴대로 한번 해봐요. 진짜 힘들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다음번에 또 장유진 선수가 올수 있게 소환. 네, 소화, 소환이 될수 있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어, 사랑 부탁드립니다. m c 가요 MC네? MC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또 편하게 네, 수다하는 자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여자 밖에... 선수가 이 음, 밖에서 운동은 여기까지 안녕 운동 후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웃음> 운동 끝나고 먹는 것까지? 운동 김정국이 겪다 먹는 것까지, 운동. 어, 먹는 것까지? <웃음> 운동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싸온 거는 사과, 고구마, 그 다음에 단백질, 프로틴, 그 다음에 유진이 가준 포도주 아, 이렇게. 너는 뭐야? 포도주에 닭가슴살. 길루베리, 바나나, 닭가슴살. 어.